무서워 <웃음> 죽는 줄 알았어요. 네, 오늘 바쁘나. 안주리해라. 사랑한다. 우리 오늘 어디로 가요? 네, 오늘 부산에 영화 촬영지투어고요 어. 여기는 부산 대파트라고 도속들 영화 촬영지거든요. 음. 대파트. 여기 설이, 여기 내가 이정재 아 응. 이정재 못할 수할순 없잖아 <웃음> 데파트가 원래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디파트인데 일본식 아 발음으로 데파트인 걸로 알고 있어 데파트, 데파트. 데파트. 파탕 먹을래? 응어 뭐야 사심표현 <웃음> 우리 이런 것만 먹어야 돼 <웃음> 여기가 이쁜가 본데 yeah. 여기 써있네 예니콜 맞네 맞네, 뽀빠이와 예니콜. 아 나도 이런 데 영화 촬영하러 오고 싶다. 아, 이 건물 진짜 오래됐나 보다. 엘리베이터도 4층까지밖에 안 되네? 아, 여기 밖으로 나가는 데가 있네. 와... 아, 진짜 옛날 건물이다. 여기 진짜 사는 사람들이 있네. 딱 영화에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영화에 나왔네? 와, 신기하다. 약간 그런 거야될거 같아. 야마카시 같은 거. 그치? 한번 보여줘. 이거 입고? 치맛바람 <웃음> 휘날리면서 막. 내가 바지 말고 입고 없어도 날아다녔다. 오빠 여기 거기다. 전지현 샤워하고 있는데. <웃음> 알지? 내가 어? 전지현인 거. 그래 오늘 보여줘. 기대할게. 당연하지. 내가 선배는 경찰. 오케이. 오케이. 죽는 줄 알았네 무슨 일이에요? 어? 어 무슨 일이에요? 아 어, 네, 샤워하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무슨 일 났어요?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아 어, 그래요? 그럼 저 내려갈 수 있어요? 네.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어. 어.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완전 똑같죠? 잘하네. 완전 잘하죠. 아나 진짜 이런 영화 너무 하고 싶다. 오빠야 가자. 내가 내가. 동궁! 동공. 동궁이다. 저희 이거 먹어요. 하정우 먹방 세트. 미션 준비했지? 미션 한번 줘봐라. 퍼트 까나 미션은 무슨 미션이고? 어? 종이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? 그러게. 사이즈가 바뀌었네. 영화 패러디하기. 검재와의 전쟁, 하정우 먹방 패러디, 국시정 포스터, 홍정민 패러디. 네 오늘 바쁘나? 어째 나랑 소주 한잔안 할래? <웃음> 알았다. 대모님 <돼버림. 웃음> 완전 찐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네. 오늘 딱 자세히 쳐. 니 오늘 바쁘나? 내랑 소주 한잔 할래? 알았다. 내가 할게. 대부이내말잘 들으소. 절대 두번다시는이세계발 들이지 말소. 너저 어, X같은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? 음 맛있쩡? 니 오늘 바쁘나? 나랑 소주 한잔 할래 음. <웃음> 알았다 대분야 이번 뭐, 다시 이쪽 세계 발디지 마이소. 뭐 어디가 똑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? 알았다. 나 갈게. 맛있게 먹네. 내탕수한두대 해도 되겠나? 안뭐 아, 봐라. 알았다. 간장 찍어도 아니. 되겠나? 맞다. <웃음> 간장 적당히 찍으라. 새끼 마친 줄 아노. 설아, 사랑한다. 안주디 해라. 사랑한다. 너너맛이 있나? 네가 주가 국수 맛있나요? 짠해야지. 이 어깨에 뭐 들어갔나? 상징아이가. 어 진심이거 하나 사가고 싶다. 왜? 필요해? 어아저 너무 갖고 싶네. <웃음> 쇼핑하러 왔네. 아이 진짜 귀엽다. <웃음> 저기요. <귀엽다. 웃음> 네, 쇼핑하러 왔네. 아, 맞아 아닙니까?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그러면서 나도 아이 프라이팬 괜찮네.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간다니까. <웃음> 우리 지금 거기 가는 거네. 영화 국제시장 촬영지. 꽃 뭐지? 꽃분이네. 꽃분이네. 어 찾았다 꽃분이네. 근데 꽃뿐이네. 완전 카페로 바뀌었네. 원래는 자파 파는 어, 거였잖아 영화에서. 아 이거 참 너무 예쁘네. 이거 너무 가, 사고 싶다. 아여기 아니고 꽃뿐이네. 어, 포스터 보이시죠? 아 저거 따라 하는 거예요? 응. 나잘살았지이 표정이네. 이쪽이네. 네. 어 봐, 여기 와봐. 여기? 어, 어. 웃어봐. 하나, 둘, 셋. 나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. 잘 살았다. <웃음> 귀가 좀안 맞네. 아니 똑같이는 어. 못찍겠다 <웃음> 아유, 누가 보면 황정민인 줄 알겠네 이 정도면 자, 미션 잘했지 우리 많이 힘들었거든요잘했지 네. <웃음> 미션 잘살렸지뭐 필요한 거 있어? 왜? 네, 사줄게? 골라봐 어머! 이거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진짜로? 오빠 그러면 저기 저천 <웃음> 어? 뭐? 아, 나는 요즘에 꽃무늬 천이 그렇게 예쁘더라고